엄마 끊겨버렸어요. 다시 하셔요.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세요. 말씀하세요. 엄마 응 엄마 딸 이름이 뭐냐는데 왜 전화 끊어 응. 어떻게 끊어져보다 그냥 응 음, 엄마 내 이름이 뭔지 알지 그래 아 엄마 딸 이름 뭐야 홍, 엄마 딸 미... 이름 홍미양이 응어 맞았어. 그러면 김 서방은 김 서방이 누군지 알아? 김 서방? 응. 김 서방은 우리 우리 김 서방이고. 응. 아 그러면은 어, 막내 아들 이름은 뭐래? 그래? 막내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 우리 막내 아들 이름? 응. 영웅이영훈이 그래 오늘은 잘하네 엄마 용영웅이 그래 엄마 어디 안 아파? 그래 아픈 데 없어? 응 음, 아픈 데 없어 진짜로?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음, 아니 이제, 이제 가게 생기면 간디 응. 음. <웃음> 엄마 집이 어, 어디였지? 오늘, 오늘 조금 갈라가게. 어우 내보이안 된다. 아 엄마 집이 어디였지? 엄마 집이? 응. 엄마 집 어디야? 몰라. 근데 어떻게 가 엄마가 엄마 집을 알아야 가지 나랑 같이 가려면 너랑 가자 그러니까 엄마 집이 어딘데 너도 몰라 어 엄마 집이니까 내가 모르지 우리 집만 알아 나는 엄마 집뭐문에 갔다 올라 그래 어 엄마, 음. 집에 가서 뭐할일 있어? 좀 가보고 잡을게 하는 소 엄마, 집에 가보고 잡어? 엄마, 집이 어디냐고? 응, 어, 어딘데 가서 할일 있어, 집에 가서? 엄마 응 음. 엄마 집에 가서 할일 있냐고. 아니. 아, 할 음, 일은 없어. 할일 없어. 음, 근데 그냥 갔다 오고 싶어. 그런데. 응. 조금 그런다. 뭐가 갔다. 그나 아, 갔다 오면 쓰겠다. 이렇게. 음. 언제 갈까? 언제갈까 엄마 집을? 그렇게 언제, 갈까, 그래, 어, 언제 가고 싶어요, 저거 이제. 그러니까 나는 바쁜데 이제 엄마가 네. 언제 언제 가고 싶은지 얘기해 봐. 그래 가볼. 그곳에 품만. 음. 언제 그, 가자고 말하자. 그래 알았어, 엄마. 밥은 맛있게 먹고 있지. 그 그래. 나한테 또 하고 싶은 말 엄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음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줘 나,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한번 하고 싶은 말응 엄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딸한테 딸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미양이한테? 엄마, 응? 몰라. 딸 사랑해.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안 나? 응. 음. 왜? 나 사랑한다고 해야지, 엄마. 딸 사랑한다고? 응. 음. 뭐냐, 항상 딸을 사랑하지. 응, 음, 고마워. 사랑해 항상 하지. 응. 음. 고마워, 엄마. 아야 고맙다.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봐. 응? 나를 위해서, 엄마, 기도 좀 해줘 봐. 딸이 뭐라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 기도해 응, 기도해줘. 응, 음, 딸 엄마 기도해 주는 것 엄마 듣고 싶어. 엄마, 음. 빨리 기도해 줘. 기도 많이 해 했을 이데 아니, 지금 해 줘. 언니는. 엄마, 하나님 아버지께 내 기도해 줘. 뭐지?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운명이 은혜를 많이 주지 없어서. 아멘. 항상 건강으로부터 주지 없고. 아멘.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을 아무것도 어려 납작일까지 끝까지 대게 도와줄 수 없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심하다는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됩니다 우리들 항상 로 m e 주 Amen. 아멘. e n Amen. Amen. Amen. Amen. Amen. a 서로 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아 m e n a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의존께서 로양강 받아 주식길로 믿자고 예수 그래서 의로 만들어 감사합니다. 아멘. 엄마 응. 고마워. 아멘. 아멘. 음 응, 응, 엄마 고마워. 음 응, 고마워. 음 응, 엄마 고맙고 사랑해. 음 응. 사랑한다. 진짜 사랑하다. 응, 음, 알았어. 엄마 또 내가 내일 전화할게. 우리 딸이 랑 게임 더 말로 사랑하지 응. 음, 나도 엄마 엄청 많이 사랑해. 음. 항상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라자. 음 고마워 엄마. 아프지 마라. 응, 음, 안 아파. 아프지 말고, 그 건강하고, 항상. 그래, 엄마. 이제 힘드니까 전화 끊을게.